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저희집 주방에 나와있어요 저희집 주방 리모델링을 한지 한 1년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가스레인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인덕션을 선, 선택할 것이냐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음식은 불맛이지 하면서 가스레인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름철에 덥잖아요 에어컨을 튼다든지 선풍기를 틀면 가스불이 날라다녀요 그러면 위험도 위험하고 또 내가 원하던 시간에 음식이 딱안 되니까 너무 덥고 여름에 진짜 너무 덥고 하니까 아 인덕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이제 이런 식탁 위에서 허거를 먹는다든지 뭐 월남쌈을 먹는다든지 할 때는 계속해서 음식이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부탄가스를 꺼내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부탄가스 넣고 이불탁 해서 할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다들 아시죠? 부탄가스 돌리면 이렇게 움찔 하는 거 그래서 아좀 위험하다 싶어 가지고 요즘 인덕션 왜 이동식 캠핑장에서도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 잘 나오던데 한국 두고 어떤 걸 선택하지? 막 하다가 저는 단미 한국 인덕션을 선, 선택을 했어요 이제 제품을 상자에서 꺼내잖아요 상자에서 꺼내는데 어?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한게 바로 요사면 라운딩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로즈골드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뾰족하다 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애들이 아무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뾰족하다고 한다면 파손의 위험도 크고 아이들이 다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딱어이 라운딩이 정말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불이 안 날리잖아요 불이 안 날리고 그냥 전기로 전기로 할수 있기 때문에 식탁에 넣고 쓰든 아니면 뭐 이동을 해서 다른데 조리대에서 쓰든 캠핑을 가서 쓰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장소에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름에도 선풍기를 쐬면서도 요리를 할수 있다는 게 진짜 되게 간편했고요. 이 제품은 어 자동모드하고 수동모드가 나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가운데에 LED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동모드로 불의 세기, 파워 세기, 그러니까 불의 온도, 파워 세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 이 외래창에 딱 그게 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도로, 어떤 파워로 조리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수동모드에는 가열, 튀김, 볶음, 바베큐가 있어요. 이 수동모드로 하면 내 맘대로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 파워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동모드가 있어요. 끓이기, 죽, 찜, 스프. 이네가지 모드는 온도라든지 파워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가 설정해 놓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가스렌지하고 또 다르게 조리시간이 내가 깜빡하고 만약에 못 껐다 그래도 얘가 자동으로 꺼지니까 화재 위험이 적죠 저 어제도 요리하다가 냄비 하나 새까맣게 태워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 탄거 박박 긁어내느라고 손이 얼얼한데어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냄비 하나 태울 때마다 되게 자괴감 들고 속상하고 나 정말 늙었나 왜 이러지 초기 침해 아닌가 막 이런 별, 별의별 생각이 정말 다 들거든요 그것만 깜빡거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인덕션은 아무래도 이런 타이머 설정이라든지 예약 설정이 있으니까 좀 편리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금 기능이 돼요. 잠금 기능이 돼서 제가 이제 요리를 할때 잠궈놓으면 눌러도 이게 설정이 바뀌지 않아요. 잠금 모드로 해놓으면. 인덕션 소음 되게 궁금하시죠?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얘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와있어요. 여기도 구멍 나와있고 여기도 구멍 나와 있고 여기 앞에도 구멍이 나와 있어요 이게 공기순환구예요 이게 공기순환구여서 왜 인덕션을 이제 조리를 하면 뜨거워지니까 당연히 이제 열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식혀줘야 되니까 냉각기가 막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소음이 나는 건데 이렇게 공기 배출구가 있으니까 소음은 좀덜한 편이에요 덜한 편인데 근데 좀 주의할 점은 요리할 때 만약에 이 공기순환구를 막는다 그러면 은 아무래도 공기순환이 좀덜 되겠죠. 그러면서 좀더 뜨거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리할 때이 공기순환구를 막지 않고 요리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써본 바로는 간편해요. 음, 저처럼 불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스렌지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잠깐 잠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따뜻한 요리를 식탁에서 먹을 때 가스불 안 날리면서 음식을 할수 있고 또 수동모드 자동모드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요즘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가전제품들이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돼서 요즘은 뭐 하나가 나오면 이런 기능도 있어 싶었는데 또또 또 새로운 기능 또 새로운 기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요 단미 한구짜리 인덕션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단미 인덕션이 되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요 영상으로 공진,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